데이터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자,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의 학습 목표는 자료 구조의 분류상 자, 비선형 구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선형 구조의 대표적인 분류가 자, 트리와 그래프가 있는데요. 자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트리에 대해서 트리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트리 구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진 트리. 그리고 트리의 운행법, 트리 구조일 때 수식은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자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리의 목차는 자 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좀 알아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 트리, 이진 트리의 운행법 그리고 수식을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트리란 트리란 정점과 선분을 이용해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도록 구성한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를 우리는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나무를 뒤집은 모습으로 계층 구조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구조가 트리입니다. 자 트리는 정점이 있고요. 자 노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분 그리고 그것들을 연결하면 가지가 되겠죠. 브랜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진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가 트리이다. 자 그래서 계층적인 구조를 표현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가족의 계보 또는 족보라든지 연산 수식, 회사 조직의 구조도 히프 등을 표, 아, 표현하기에 어, 적합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트리는 다음과 같은 자,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맨 위에 A라고 하는 노드가 있네요. 자 이것을 우리는 루트 노드, 근 노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레벨, 레벨 1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됩니다. 자 A 노드의 브랜치 B와 C와 D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자 A의 자식들이 되겠죠. 자두 번째 단계라고 해서 레벨 2. 자그 다음 단계에 자 B 노드에는 E와 F라는 노드가 연결되어 있고 C 밑에는 G, D에는 H, I, J라고 하는 자, 브랜치가 있고 자이세 번째 단계를 우리는 레벨 3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 노드 밑에는 K와 L이 있고 H 노드 밑에는 M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레벨 4가 되겠죠? 자, 이 전체의 깊이를 우리는 depth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A 노드, 근 노드 중심으로 해서, 자, 좌측에, 자, B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노드가 형성되어 있죠. 자, 이것들을 우리는 sub-tre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ree는 하나의 기억 공간을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자, 선, 자, 이 링크 선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가족의 개, 어, 계보라든지 조직도 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서브트리는 이미의 노드를 선택하면 이 노드와 이 노드 아래에 있는 노드들은 다시 트리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를 서브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른쪽에 적혀있는 레벨 1, 2, 3, 4는 자, 루트 노드에서 근 노드에서 임의의 노드까지 방문한 노드의 수를 레벨 1, 2, 3표기하시기표기하 하게 되고, 자 트리의 최대 레벨, 자 레벨 4가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뎁스, 깊이라고도 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노드, 자 트리의 기본 요소로서 자료 항목과 다른 항목에 대한 자, 브랜치를 합친 것을 이합니다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셨던 자, 트리 구조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A, B, C, D, E, F, G, 모든 것들을 각각의 노드라고 부르죠. 자 루트 노드는 근 노드라고 하는 것은 트리의 맨 위에 있는 노드입니다. 자 노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디그리가 있습니다. 차수라고 하죠. 각 노드에서 뻗어나온 가지의 수예요. 자 다시 앞에서 보시게 되면 자 A 근 노드를 통해서 BCD. 자, 세 개의 가지가 뻗어 나왔잖아. 그럼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그리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노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지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디그리가 두 개가 되겠죠. 각 노드에서 뻗어 나온 가지의 수를 디그리 차수라고 한다. 자, 터미널 노드는 단말 노드입니다. 자, 리프 노드라고도 하고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 즉 디그리가 0인 노드를 터미널 노드라고 한다. 자, 앞에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식이 자 없는 노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K도 자식 노드가 없고요. L도 자식 노드가 없고. F, G, M, I, J.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식 노드가 없는 그런 노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터미널 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트리 구조상 터미널 노드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네요. 자, B단말 노드는... 자, 자식이 자 하나라도 있는 노드, 자 그것을 비단발 자, 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그리가 0이 아닌 노드죠. 자, 자식 자 노드는 어떤 노드에 연결된 다음 레벨의 노드들. 자 D노드 입장에서는 D노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HIJ라고 하는 자, 브랜치가 뻗어나갔죠. 그러면 D는 부모 노드가 되는 거고, HIJ는 D의 자식 노드가 되겠죠. 자 부모 노드 있습니다. 어떤 노드에 연결된 이전 레벨의 노드들 자한 부모에 가지고 있는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레벨의 노드들 자 d 노드에서는 h i j가 자식 d 노드의 입장에서는 h i j가 자식 노드에 해당이 되지만 h i j는 같은 레벨 3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제 노드가 되는 겁니다. 자 레벨은 그 노드의 레벨을 1로 가정한 후에 어떤 레벨이 l이면 자식 노드는 하나씩 증가하겠죠. 그리고 가장 깊은 것을 깊이 뎁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뎁스는 트리에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레벨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트리의 디그리는 자 노드들의 디그리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자 이러한 용어들을 가지고 우리는 트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드, 루트 노드, 디그리, 터미널 노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트리에 대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에 관련된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트리 중에서, 트리 구조에서 기본 용어의 설명이 오른 것은. 자, 노드는 10이다. 맞습니까? 자, 왼쪽 그림상에 각각의 노드 A, B, C, D, E, F, G, H, I, J, K, L, M, N까지. 자, 모두 다 노드라고 했어요. 노드가몇 개예요? 10개인가요? 네, 노노의수는 14개가 맞습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됐고요. 노드는 14가 맞고요. 노드의 차수는 노드의 차수는 4인가요? 자, A 입장에서 봤을 때디그리는몇 개예요? B, C, D 세 개. 자, F 입장에서 봤을 때디그리는몇 개? 하나, 둘, 셋. 뒤그리는 최대 몇 개입니까? 4가 아니라 3이 되겠죠? 자, 레벨은 5이다. 자, 근 노드를 레벨 1으로 봤을 때 BCD는 레벨 2, EFGH는 레벨 3, IJKLM은 레벨 4, N은 레벨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레벨은 5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 노드는 뭐예요? N인가요? 그렇지 않죠? 가장 상위에 존재하고 있는 노드가 루트 노드 또는 근 노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음 트리에서 디그리와 터미널 노드의 수는 각각 몇 개일까요? 자, 디그리 몇 개일까요? A 노드 입장에서는 디그리가 몇 개예요? 3개죠. B 노드 입장에서는 B 노드 입장에서는 디그리가 차수가 2, e, F 2개입니다. C는 G 하나, D는 HI 2개. H도 하나, 이 e 노드도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그리하게 되면, 디그리하게 되면 가장 많은 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상의 디그리 수는 3개가 되겠고, 자, 터미널 노드는 앞에 정의의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를 터미널 노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그리, 그럼 그림상에 자식 노드가 없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이 노드 입장에서는 자식 노드 L이 있잖아. 근데 L은 자식 노드 있나요? 없죠. 자 L, F, G, M, I. 그래서 터미널 노드는 몇 개? 다섯 개가 되겠습니다. 디그리 3 개, 터미널 노드 다섯 개. 자 터미널 노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노드이고, 트리의 디그리는 가장 차수가 많은 노드의 디그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트리는 차수가, 디그리가 두개 이하인 노드들로 구성된 트리를 이진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식이 둘 이하인 노드들로만 구성된 트리. 서브트리가 두개 이하이기 때문에 서브트리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진트리입니다. 자식 노드가 2개 이하 자, 그래서 이진트리의 레벨 i에서 최대 노드의 수는 2에 i승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이진트리에서 터미널 노드의 수가 n0개이면 차수가 2인 노드의 수는 n2라고 할때 n0는 n2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의 결과값을 갖게 되는 거죠 즉 왼쪽 이진트리에서 레벨 3에서 최대 노드의 수가 몇 개예요? DEFG 4개잖아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4개이고 디그리가 이 노드가 3개이므로 앞에서 얘기한 이런 수식 그대로 계산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진트리 차수가 2개 이하인 트리를 얘기한다 자, 이진트리 중에 자 종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이진트리 깊이가 k계일 때 전체 노드의 수가 2의 k승 마이너스 1개 노드이고 레벨마다 2아이승 마이너스 1개의 노드들로 꽉찬 트리를 말한다 자, 그림처럼 꽉찬 트리 그래서 전체 노드수가 레벨의 깊이만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노드 그래서 레벨 3가 되어 있잖아요 레벨 3, 야, depth가, depth가 3입니다 그래서 2의 3승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총 7개의 노드를 가질 수 있는 트리를 정이진 트리 라고 한다. 자, 반면에 전이진 트리가 있습니다. 자, 노대수가 n 개일때 정이진 트리에 각 노드에 붙인 이래서 n 개 1년 번호가 1대1로 대응되는 트리를 전이진 트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간에 빠져있는 노드가 있으면 전 이진 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경우에는 A, B, C, B는 또 D, E. 각각 두 개씩 트리가 구성되어 있죠. 이것은 전 이진 트리이지만 오른쪽에 경우에는 B에는 지금 하나의 브랜치가 빠져있어요. 그리고 C 노드에 E와 F가 자식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전 이진 트리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향 이진 트리는 무엇일까요? 자, 근 노드로부터, 자, 루트 노드에서부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만 기울어진 트리를 사향 이진 트리 라고 이야기하죠. 자, 왼쪽 또는 오른쪽 자식이 없는 노드들로만 구성된 트리. 자 그래서 왼쪽으로 치우친 왼쪽 사양이진 트리는 오른쪽 자식이 없는 노드들로 구성된 트리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양이진 트리는 왼쪽에 자식 노드가 없이 구성된 트리를 오른쪽 사양이진 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트리의 운행법은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노드를 우리는 저장소라고 했는데 각각의 노드 각각의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어떤 트리 운행법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진 트리의 운행법은 트리를 구성하는 각 노드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기술한 게 이진 트리의 운행법이 되겠습니다. 이진 트리를 운행하는 방법은 산술식, 산술식의 표기법과 그대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운행법과 이진 트리의 산술 표기법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진 트리의 모든 특정한 순서대로 이진 트리의 노드들을 특정한 순서대로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운행법이라고 한다. 자 이진 트리를 운행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리 오더, 인 오더, 자 포스트 오더가 있습니다. 자 프리 오더는 우리말로 하면 전위 순회인 오더는 중위 순회 방법, 포스트 오더는 후위 순회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프리 오더는 어떤 것을 먼저 시작을 할까요? 자, 우리는 항상 노드가 근 노드가 있고, 자식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 노드를 중심으로, 자, 루트 노드를 중심으로. 프리 오더는 루트 오더가 가장 먼저 수행이 되고요. A가 먼저 값을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왼쪽, 오른쪽으로 구성된 게 프리 오더 순의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루트, 랩트, 라이트 순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 값은 A, B, C라고 하는 운행 결과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자, 인 오더 방식은 루트 노드가 중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루트 노드의 왼쪽부터 자, 운행을 시작하고 루트 노드가 A면 A 기준으로 왼쪽부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B와 A와 C 순서대로 자, 이 트리를 운행하게 되는 거죠. 자 포스트 오더는 루트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야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리 시즌 있고요. 포스트 시즌 있잖아자 영상 편집할 때도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퍼스트 프로덕션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개념입니다 운행하는 방법에도 free 자, 루트를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 루트가 기준입니다 루트를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 중2는 루트를 중간에 운행하겠다 퍼스트는 루트를 가장 마지막에 운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게 되면 자 트리 구조에 대해서 자 프리 오더 순서로 처리한 결과는 어떤 게 맞을까요? 자 프리 오더 뭐라고 했습니까? 전위 순회라고 했죠. 그렇죠? 전위 순회. 그러면 루트를 가장 먼저 실행시킨 거예요. 자 루트가 뭡니까? 루트가 A죠. 자 A로 시작한 게뭐뭐 뭐, 뭐 있어요? 자 1번도 A로 시작하고 3번, 4번도 A로 시작하네 그쵸? 일단 2번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시작해서 그 다음 왼쪽과 시작하죠? 루트 시작해서 왼쪽 아, B가 되겠네 그 다음 B 기준으로 왼쪽, D 그 다음 오른쪽 거 자, 운행합니다 C, E, G, H, F 아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전위 순의 프리오더 루트 먼저 시작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운행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식 표기법입니다. 자, 산수식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억 공간에 기억시키는 방법으로 이진 트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진 트리로 만들어진 수식을 인 오더, 프리오더, 포스트 오더로 운행을 한다면 자, 이것을 각각 중위 인픽스, 전위 프리픽스, 후위 포스트픽스 표기법에 따라서 이 값을 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입표기법은 뭐예요? 자, 이것은 운행법은 루트가 기준이 되지만, 자, 이것은 수식을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연산자를 기준으로 하시, 하시게 됨, 되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자, 왼쪽에, 자, 루트 노드에 연산자 플러스가 있고요. 왼쪽에는 A 노드, B 노드가 있습니다. 자, 연산자가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전입표기법은 연산자를 가장 먼저 쓰고, 그 다음 왼쪽과 오른쪽 쓰는 거. 그래서 플러스 A, B가 되는 거고요. 중위 표기법은 자, 연산자가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 방식이 바로 중위 표기법이 되겠죠. 자 후위 표기법은 연산자가 맨 뒤로 들어갑니다. Left, Right, 연산자. 자 이러한 수식 표기법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중위식을, 자, 이 어, 이렇게 우리가 쓰는 방식을 in-fix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후위식 post-fix로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의 모든 연산은, 모든 연산은 가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C와 D 기준으로 자, 슬래시가 뒤로 들어가고. 자, C와 D, C와 D. 자, 일단 1번은 C와 D 중간에 자, 자, 나누셈 기호가 있네요. 자, 일단 1번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C와 D, 뒤쪽에 포스트 픽스니까 연산자가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C, D, D에 연산자가 없잖아? 일단 얘도 아니네요. 자 4번에 보니까 C, D 다음에 연산자가 쭉 몰쳐있습니다. 자 그럼 2번과, 3, 2번과 4번이 둘 중에 답이 하나가 될것 같은데 자 C와 D 사이에 나누셈이 들어가고요. B, C, D 사이에 플러스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나누셈 뒤에 플러스. 그리고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 뒤에 이가 있는데 이 e 다음에 후위 연산이니까 곱하기가 뒤로 들어가야 되죠. 자, 요렇게 후위법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2번이란 결과값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CD에 나누셈 있고요. BCD 연결해서 플러스 있고. 자, 이 e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연산할 때 가로 연산 먼저 실행하고 나누셈 곱하기 실행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 실행하고 이 등호 기호를 맨 마지막에 수행하잖아. 그래서 왼쪽에 있는 등어가 맨 뒤로 가는 것이 2번 밖에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행이식으로 표기된 수식을 전이식과 후이식으로 변환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이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프리픽스와 포스트픽스. 자, 먼저 전이식입니다. 전이식은 연산자가 앞으로 가요, 뒤로 가요?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죠? 그래서 먼저 b, c 가장 먼저 가로 안에 연산자니까 b, c 마이너스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연산 b, c 마이너스 그리고 d가 붙고 앞에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e를 연산해서 더, 더하기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행하는 이 등호기호가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전의식이 될 테고 그 다음 후의식은 후의식으로 바꾸면 연산자가 가장 마지막에 수행되는 것이 후위식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등호기호가 맨 마지막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호가 맨 마지막에 있고요 가로 먼저 계산해보면 BC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로 가야 되겠네요 BC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D네요 d. D하고 d 곱하기는 뒤로 가고 E해서 플러스 뒤로 가고 그리고 이 등호기호가 맨 뒤로 들어가는 이러한 수식표 기법을 위식이라고 한다고요 자 선형구조와 비선형구조에서 오늘은 비선형구조 중에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우리 모든 구조는 트리구조로 트리형태를 나무형태를 뒤집어 놓은 듯한 형태로 표시하는게 트리구조고 자 조직도라든지 어떤 연산수식이라든지 그런것들을 표기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트리구조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구조에 운행법이라든지 그리고 수식을 표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스택과 큐어와 연관이 돼서 자료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자 트리구조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강의는 비선형 구조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